소환하면 없는 이모티콘 자가 어디를 해 있는 거예요? 이모티콘? 이거 님들 팔꿈치요 저지더리지지순이에서 팔꿈치를 해는 겁니다 너무 귀엽죠? 나도 알아요 <웃음> 내 머리가 썩은 거구나 뭐라고요? 뭘 생각한 거예요? 아 <웃음> 여기 그런 방송 아니야 여기 그런 방송 아니에요 지네저 <웃음> 도망갈까요? 어? 길 도망가 어? 신한 지다리 빵댕이 아니었어? 다들 빵댕이를 보고 있었어, 이거? 이거 이거 팔꿈치야, 얘들아. 안무리 아, 억부도 이거 옆으로 구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봐도 팔꿈치잖아. 어떻게 뒷그림기에 빵댕이야? 아, 근데 빵댕이 같긴하다. 히, 나 나갈 거야, 엄마. 안돼, 가지 마. 가면은 님들 엉덩이 할을 거예요. 하기만 해봐. 님들 엉덩이 진짜 핥는다 어? 어서 떠나야겠다. 아, 미쳤나? 이게 이상한 방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방송은 큰일 나고 정숙하고 기품이 넘치는 그런 방송입니다